뜨거운 태양에 살짝 미친 난쉽게또 볼이 빨개지고 그러다 어질러 드럼처럼내 마음을 두드려줘 내게 들려줘 이 여름에 그 노래를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time, every sign 어딜 갈까 Hey, 트럼몸무다위를 높여 킥스테이는 우리 벽을 녹여 아우가 oh 흠뻑 젖어버린 속옷 여자수가들리도록 춤축폭축 펑펑 퍼지는 축제에 텅텅 머리를 비우고 미친 듯 음악은 철철 첨벙 내는 바도의 비트는 두구 둥 두구 둥 DJ 바음은삐끼피끼우 사랑을 돋세 사람은 살랑대게, 파도는 살랑대게, 저기 뜬줄들처럼 내 마음을 흔들. 불러줘 뜨거웠던 그때 노래를. s h u t it all out. Oh l oh, oh, oh. Let's t a r t on my summer b a b e Hit the drum. Dum p d dum dum d u m dum dum d u m dum d u m dum dum d u m dum dum d u d u u m d u m d dum d u m dum p d u m d u u m d u m p d u d u m dum dum d u m p u d u m dum dum d u m d d d u m d u u m d u m p d u d u m dum dum